안녕하세요 친형입니다 오늘 카야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만들기 되게 쉬워요 만드는 이유는 싱가포르를 가고 싶은데 못가가지고좀 향수병에 있어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계란 2개 요거 보이려나? 이렇게들 하던데? <웃음> 어림도 없네? 코코넛 밀크 200g 그리고 황설탕 200g입니다 백설탕으로 해도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색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약간 달라서 황설탕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코코넛 밀크 200g 쭉 넣어주시고 설탕 200g 쭉 넣고 그리고 계란 두알까지 넣어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조금만 섞은 다음에 넣어 줄게요 왜냐하면 설탕이 그대로 떡져버리면 나중에 안 풀려서 골치 아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개취입니다자 이제 계란 두개 넣어 볼게요 먹다가 껍데기 나면 오 아, 뭐 그런 맛에 먹는 거지 뭐탁탁 아! 계란이 신선해서 껍데기 하나도 안 들어가 뭐 띠도 보통은 빼내고 하는데 오늘은 띠도 안 빼고 할게 왜냐면 나중에 채로 걸러낼 거예요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잘 저어주면 됩니다. 자, 저어주다가 어느 정도 조금 풀렸다 싶으면은 약불에다가 20분 정도 끓여주면 되는데요. 약간 떡지는 느낌 들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. 가스 불. 아, 근데 이 20분 동안 이러고 저어야 돼? 와. 지금 5분째. 그렇습니다. 가만히 두면은 조금 조금씩 몽글몽글 몽글 올라와요. 그래서 거의 잼 같은 느낌이 올 때까지 20분 동안 천천히 졸이면서 저어줘야 됩니다. 약불로 천천히 끓이기 시작한 지한 6분 정도 지났는데요. 약간 잼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아직도 물이 많아요. 20분 정도 천천히 저어주면 됩니다. 카야잼 냄새 살살 올라오네요. 죽같아 <웃음> 네, 20분 정도 다 끓였습니다. 지금 약간 죽 같은 느낌으로 됐는데 체 거르도록 할게요. 쭉. 음, 식으면 진짜 잼 같은 느낌 확 살아나겠다. 체 거르는 이유는 계란 넣다가 껍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지금 카메라에 잘안 잡힐 수도 있는데. 계란이 잘 풀어지지 않아서 안에서 익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체에 걸러지고 나머지 잼들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저어서 내려줍니다 계란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죠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는 잼이니까 아래로 내려 보낼게요 잼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식혀가지고 내일 아침 토스트에다 발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엣제 만들기 진짜 쉽죠? 요렇게 한번 만들어서 빵에 다딱 발라 먹으면 싱가포르 간 느낌 확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? 되게 기대됩니다 아 싱가포르 언제가 너무 가고 싶다 만든 거 부어 봅시다 카야잼, 토스트 다 만들었습니다. 이제 내일 아침 빵에다가 발라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계란 2개에다가 코코넛 밀크 200ml에 황설탕 200 해서 총한 450에서 500 정도를 했는데 수분 다 날아가고 나니까 350에 반도 안 남았어요. 이게 뭐야? 한200 정도밖에 안 되네. 요거 생각해서 다음에 350짜리 만드신다라고 하면은 코코넛 밀크 400에 황설탕 400에 계란 4알? 그 정도 넣으면은 괜찮은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칼일잼 만들기 끝났고요. 다음에 또뭘 만들어 볼까 궁금하다 궁금해. 이쪽에 뭐 대충 알 구독이 여기 어디쯤 있을 거고, 뭐 다음 재생 다음 영상 재생 여기 어디쯤 있을 거고 또 여기 뭔가 있을 거고 많이 눌러주고 알람 설정해 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끝.